죄송합니다. 네, 오늘 저희 시간에 강례해 주실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플레이 앱 엘티라고 생활기술과 놀리머쥐 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고요. 사단법인 한국흑건축연구의 기술이사님이신 김상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누구 물좀 잠깐 떼세요. 그 여러분들. 10년 전에 한번 지나가다 잠깐 들리고 한번 몇십 년 만에 한번 오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거는 위장에 관한 내용을 야 합니다. 이게 보통 위장... 제가 한번 넘기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 여러분들 옛날에 미장은 미장이라고 했습니다. 흑립자였죠. 그러다가 아, 또 토역 흙을 가지고 일하는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장이라고 하는 용어는 시기적 한건 일제시대 이후에 어, 잘안됐습니까 미장이란 용어는 일제시대 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태백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이장에 관련한 상식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코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스타코, 핸디코트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스타코와 랜더와 플라스터와 몰타 영어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 차이점을 아시는 분. 일단 하나, 몰타는 뭐냐면요, 일종의 접착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과 벽돌 사이 접착하기 위한 반죽을 보통 몰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코 또는 렌더라고 하는 것은 외벽에 바를 때, 외벽에 이장을 할때 스타코 또는 렌더링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플라스터는 주로 내벽, 인테리어. 근데 이거를 사실 현장에서는 구분을 잘안 하세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스타코스타코 그러면 어 그냥 그게 화학제품으로 나온 그 어떤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기원들은 다 과거의 전통 미장제로부터 옵니다 또는 그걸 뭐스타코 하면 제품으을 <웃음>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요. 핸디코트 그러잖아요. 핸디코트. 핸디코트도 사실은 스타코나플라스터리 제품 중에 하나이라고 이제 이해를 제이 하시면 됩니 자 그러면 우선 자연미장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미장은 시멘트 미장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통미장, 자연미장을 기본적으로 흙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흙미장, 그다음에 석회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석회미장, 그리고 석포미장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전통적인 자연 비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흙 비장은 주 재료가 흙, 물, 모래, 섬유. 여기서 섬유는 보통 여러분 아실 때 뭐가 있을까요? 벽지. 그 다음에 흙, 물, 모래, 섬유 또는 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석회는 흙이 안 들어가는 대신 석회, 물, 섬유, 풀 또는 골재. 골제. 골재가 바로 모래를 얘기하는데 저런 재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두 가지를 합친 게 있어요. 석회하고 흙을 섞으면 아주 독특한 기능이 나와요. 방수성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딱딱해진다든지 빨리 굽는다든지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강화 미장이고 이게 방수성을 더 높이면 방수 미장으로 가고 광택, 뽀짝뽀짝하게 만들려면 광택 미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에 보면 서양이라고 해서 흙 미장이 발달을 안한거 아니에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아, 동양에 대해서 서양은 석조 문화를, 그리스의 석조 문화를 항상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석회의장과 흥미장을 이용해서, 흥미장을 이용해서 모조석조를 합니다.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 도끼다시가 뭔지 아세요? 일본 말은. 그 시멘트하고 자갈 넣고 막 갈아낸 거 있잖아요. 이것도 모조석조의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모조석조, 진짜 대리석처럼 만드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조석조로 가는데요. 자, 그럼 질문. 시멘트 미장은 흑미장, 강화미장, 석혜미장, 석고미장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네, 맞습니다. 강화미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자, 아, 주로 사용하는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해요. 포틀랜드 시멘트의 원래 이전은 뭐냐면 로만 시멘트예 로만 시멘트는 지금 시멘트 만드는 것처럼 그 고온으로 감아서 구워내지 않았어요. 에너지가 많이 안들어요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 지역에는 이미 화산에 의해서 구워진 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산토와 석회를 섞으면 지금 시멘트와 같은 굉장히 고강도 빨리 굳는 그런 미장재들이 등장합니다. 강화 미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주재료의 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또 흥자 그러면 다들 머릿속에 띄어 상상하는 건 뭐냐면 흑색, 황토색 빨간색 이런 색만 생각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건 colors of the earth 이다흙의 색깔 전 세계의 천연 페인트 또는 토성 완료 그 다음에 천연 이 이 장들을 연관는 기업들이 이제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아 이게 뭐냐면 다 흙에서 나온 색깔입니다. 우리나라도 어 많은 한 다섯 여섯 가지의 색깔들을 갖고 있어요. 황토색도 있고요, 백토도 있죠. 노란색도 저는 봤어요. 그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이쪽 제가 강릉 쪽에서 강릉 끝나고 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오면서 보니까 자색 암석이 있어요. 그걸 가르면 토성 화려가 됩니다. 보라색. 느낌의 안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동 지방으로 가면 녹토가 있습니다. 녹색, 암초 같은데 그걸 가르면 역시 크기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천연 잉크, 천연 페인트, 천연 미장제의 기본 안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사이트 하나 그 소개했잖아요. All Pigments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토성 안료라고 하는데 저기 들어가 보면 웬만한 레시피들이 다 있어요. 아니, 이거 뭘뭘 섞고 뭘 섞고. 이게 좀얇더들어요 기본은 이해를 하는데 얼스 피그먼트라고 하는 사이트를 여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미장을 통해서도 구현할 수 있는 색깔들이 생각보다 다양하다라고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학미장, 또는 상업적으로 만든 미장과 자연 미장재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 그러면 사업적으로 어, 만든 미장은 지수기 안으로 발전한 거잖아요. 훨씬 일관된 결과물을 낼수 있어요. 그다음에 균질된 색상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깔끔해요. 화학알료들의 화학미장제나 화페인트에 들어가 있는 알료는 뭐가 들어간 는지았어요 심지어는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도 들어가다 그걸로 색깔을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바르면 똑같 초보자들이 발라도 똑같은 색깔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토성완료나 천연완료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무슨냐면 우연의 색깔이 나요 내가 아무리 장인이라고 색깔을 맞춰도 칠해보면 뭔가 달라요. 균질되지 않아 그러니까 기대치 않았던 색깔들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깊이 있는 색깔들이기 때문에 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똑같잖아요. 그럼 굉장히 질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토성완료나 천연 미장으로 하면 오랜동안 봐도 질리지 않은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게 자연 미장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모래잖아요 모래죠 모래를 많이 넣는 이유는 뭐냐면 모래를 넣으면 얘는 그러니까 보통 골재라고 표현합니다 골재 이런 모래를 넣으면 물이 닿거나 또는 말르거나 부피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것을 예, 골재를 섞어서 미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져서 놓으면 강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모래가 미장재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외벽에. 그러면 빨리 비에 쓸려나갑니다. 그런데 이 골재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민넨 섬유도 쓰고요. 심지어는 어느 집 먹은 소주병을 빼고 갈아서도 골재를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 미카도 쓰고요. 검은색 주황도 쓰고요. 심지어는 깔린 벽도 있죠. 벽돌을부셔갖고 그걸 골재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입자를 가지고 있는 물이 닿거나 말나 변하지 않는 어, 입자 형태은다 골재를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이걸 다 구분해서 미장제로 씁니다. 그래서 가끔은 스타치처럼 반짝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잖아요. 이런 거다 어, 미리 만들어 놓은 골재. 그리고 이것의 굵기, 입도라고 하는데 가늘게 하느냐 굵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요. 어, 그 다음에 이거 샌드 보통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어, 실리카 샌드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실리카 샌드가 별건 아니고요. 모래예요. 근데 그걸 체 쳐서 파요. 밀가루처럼 가는 거부터구름까지 호수를 붙여서고 팝니다. 또 어느 모래를 섞느냐에 따라서 이 미장 표면의 질감들이 달라지는데 우리나라는 청계천 사과에 가보면 이런 것들을 파는 데 가요. 수입상 가요. 보시면 어떤 골재를 성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미장면도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골재입니다. 골재 크기나 종류를 다 다르게 하면 그리고 이것, 이것이 미장의 평면에 드러나게 하면 전혀 다른 느낌의 병면들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섬유재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섬유재하면 미장에 섬유를 넣는 이유는 뭐냐 면 어, 갈라지지 않게 위해어요 그러니까 모래가 적게 들어가면 사실은 흙이라고 하는 것, 석회라고 하는 것 마르면서 수축을 하면 쫙 수축하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균열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섬유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목할 건 뭐냐면 옛날에 모래가 귀했을까요? 아니면 귀하지 않았을까요? 잘못 썼어요. 이유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데요. 운송수단이 발달 안 했어요. 옛날처럼 포크레인도 없고, 트럭도 없어요. 달구지에 싣고, 산악지대까지 갖고 올수 있어요. 자기 계곡에 싣기 없,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전통적인 국가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 그냥 농밭에서. 그리고 집에 있는 근처의 땅에서 파내갖고 해요. 근데 모래가 적게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흙에는 모래가 적당히 조금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들으니까 균형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농사를 많이 하는 지역은 현지을그 다음 밀농사 많이 하는 사람밀지을 귀리농사 하는 귀리지을 이것도 저것도 없고, 낙농업을 하는 데는 뭘 썼느냐? 말털, 소털, 양털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 건축물들이 이제 일본에서 많이 지어지잖아요. 자료를 조사하면 말털이나 소털을 염색, 그러니까 탈색해서 쓴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프랑스 같은 데극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주변에 볼수 있는 모든 식물성, 동물성, 산호들을 실험합니다. 그러니까 부들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온갖 것들을 다 넣어서 이거를 미장에 넣었을 때 어떤 질감을 표, 어, 나타나게 하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실험정신이 투철하거든요. 그래서 뭘 해봤냐면 미장원에 갔어요. 미장원에머리털을주서다가 석회 장에한번넣어 절대 한번 안됩니다. 그돼지털 깎은 것 같아요. 어우 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 근데 잘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실험들을 지금 다양한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똑같은 별집인데 하나는 석회에다 넣고 하나는 흙벽에다 넣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석회는 보통은 별집을잘안 넣습니다. 안 넣는데 보통 이제 뭐 현재는 나이콘파이버라고 하는 신수성 화학섬에도 넣고 뭐 그렇긴 하는데 볏짚을 잘넣었어요 이런 느낌이 나죠. 위는 뭐냐면 아주 가늘게 사용한 가른 볏짚과 굵은 볏짚을 섞어 넣었어요. 그러면 이런 패턴이 일부러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아 심지어는 어 제가 이번에 가서 한번 재료상 가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가면 볏짚을 작도록 싹둑싹둑 싹둑 적당히 잘서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야요 초벌할 때는 굉장히 굵은 걸 써요. 근데 마감, 서음산 쪽으로 가면요. 이걸 고추 파색 같은데 갈아서 채 쳐서 파요. 아주 고기자는 정말 그걸 채 쳐서 팔기 전. 그러면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버려지는 벼침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단위당 어, 가공해서 파는 재료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풀도 많이 씁니다. 풀을 왜 넣을까요? 접착성도 비교해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하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 풀을 넣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천천히 가는다 보수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 분자를 풀이 감싸면서 천천히 양생되면 균열을 주, 줄여주는 보수성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견출성이라고 해서. 미장을 할때 흡성질이 좀 빠르게 되게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 미장할 때도 풀리는거 아세요? 일반적잘 보실 때데 매더 칠 또는 그 유니셀이라고 하는 제품을 든는데 그게 화학적으로 만든 목질계 풀입니다. 그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굳지 않아요. 모든 미장을 또는 몰탈은 빨리 굳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에 시멘트 미장한다? 그럼 빨리 굳지 않은 거 계속 물고요. 뿌물 뿌려요. 천천히 붓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풀을 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특히 천연 비장제를 또 밖, 안쪽에, 그러니까 내부 비장한테 풀을 섞지 않잖아요. 그럼 계속 큰건 지나요. 섞여 건 지나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을 넣는데, 풀도 뭘 썼냐? 어, 농사가 발달되어 있는 곳, 쌀농사 발달한 데는 좀 착살 풀수 없고요. 밀농사 발달하면 밀풀 수 없고, 밀가루 풀수고요 그다음에 해초가 많은 지역은 자, 해초풀석구 그다음에 낭농업이 발달한 데는 뭐냐면 치즈를 만들 때 생기는 부산물인 커드라고 하는 것과 석회를 반응시키 풀이 되거든요. 약간 보드처럼요. 제가 실험도 해봤어요. 흙에다 넣으면 흙이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도 만들 수있어 그래서 그런 그 카제인풀을 써죠. 카젠풀이그 가짜갈비 만들 때도 씁니다. 어, 풀매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풀이 많이 먹으면 살안 빠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막지대는 어떤 풀을 썼을까요? 느름나무풀 그러니까 목질기 풀을 쓴 거예요. 껍데기 나무 수액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양한 풀들을 쓰고 사막 같은 데는 선인장 풀 같은 걸 사용했습니다. 자, 석회에 대해서는 어, 석회하면 다 똑같은 줄 아세요? 어,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이 태백 지역이나 이런 데는 다 석회 거의 다 석회한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노천광산이 돼서 산을 깎아 먹고 있는데 석회 암을 부셔갖고 한번 구우면 생석회가 되는 겁니다. 그걸 다시 물에다 한번 반응시키면 소석회가 되고요. 우리는 절차를 쓰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쓰는 건소석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 생석회를 쓰면 물에담가야 되는데 그게 불증이 높은 열을 일으키면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소석회를 써야 됩니다. 근데 가끔은 착각하시는 분이 농업용 석회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폐화석회 조개껍데기 갈아서 그냥 대충만. 그거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용 소속해로써 배여있는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제 석회가 치환경 재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멘트보다 통기성이 8 배가 좋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여기 투입되는 에너지가 시멘트 만들 때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석회암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전통적으로 전통 건축에서 석회는 자연재료로 칭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을거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미장의 제가 기술을 이 시간에 많이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워낙 많아갖고 기본은 한번 잠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을 받을 때는 바탕면 처리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냐 이런 겁니다. 천망을 붙이거나, 그물망을 붙이거나, 발을 붙이거나 아니면 스크래치 긁어서 요철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흙이 찰죠. 그러니까 이거 넉넉히 붙어 시멘트가 쫙쫙 달라붙어 라고 생각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어떤 화학적 접착성은 시간이 지나면 경화 돼요. 딱딱해져요. 그래서 비장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뭐냐면 세월이 지나면 이게 껍데기 살짝 살짝 벗겨층층이다지게됐어요금떨어져 그래서 물리적 접착성만 갖고는 절대 오랜 세월을 버틸 수 없다. 고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리적 요청, 망 이런 바탕면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물성이 나는 곳에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쇠 위에 이거 붙일 수 있어요, 흥미장? 안 되잖아요. 콘크리트가 이미 다돼 있어. 흥미장 붙으면 금? 조금만 재면 떨어집니다. 나무. 나무 위에다가 바를 수 있잖아요. 우리 한옥집들 보면, 목재 기둥과 미장한지가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물성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축이 달라져요. 습기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흙이 늘어나죠 줄어주는 것과, 아, 그, 나무가 줄었다 늘어는 신축의 정도가 다 달라져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냐면, 특히 목재가 있으 왕골 발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것들을 부착해서 해줍니다 자, 여기도 보면 무너진 흙집들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시면 밑에가 어, 이게 초벽치기 라고 하는거요 막벽치기 초벽치기인데 외떼나 나뭇가지로 기둥과 골조 사이에 짜고 양쪽으로 흙을 치 붙여서 하는게 이제 한옥의 초벽방식이거든요 다이 초벽에 외떼라고 하는게 물리적 요처리에요 흙이 딱 걸쳐 앉을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고요그 다음에 벽돌 집이나 단틀 집으로 지은 집이 허물어졌을 때 수리하는 방법도 저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 그냥 흙 붙이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나무 못이나 나무 못을 갖고 쇠기를 박아줘요. 그리고 살살 흙을 붙여가면서 어, 보수를 합니다. 어, 천안에 있는 환경교육센터가 그 유명한 건축가가 단틀로 지었어요. 근데 창 위가 무이치니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게 뭐냐면 그냥 어, 공사 현장에 탁하 있지 그걸로 보습도 처럼 일단은 쏴좀 기다렸다가 거기다 살살 미장 붙여 그다음또쏴 천천히 붙여갖고 살을 붙여서 마감해 대신 내벽이니까 어, 마지막 할 때는 모래 적게 쓰고 석회를 좀 많이 넣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해서 보습을 는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바르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아닙니다. 특히, 현대적 건축에서는 우리가 이런 흙벽이나 이런 데만 하는 게 아니라 벽돌벽에다 미장할 때도 있고, 시멘트벽에 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뭐야, 석거보드에 할 때도 있고, 합판에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별별 시수을했는데 석거보드에 바로 하면 안 됩니다. 얘가 물을 빨아들여서 불어요. 벽이 그래서 이렇게 배가 불어요. 물을 흡수하지 않게 코팅을 해주고,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옆에는 뭐냐면, 경량 목구조입니다. 경량목구조 아시죠? 목조로 골조를 세우고 그다음에 합판 같은 걸로 마감을 하잖아요. 근데바깥에 미장을 하고 싶은 가 보통 경량목구조 하면 은 시멘트 사이딩을 붙이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사이딩을 붙이거나 징크판을 붙이거나 그러잖아요. 미장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안에다가 방수지를 대고 철망을 부착을 한거요 그리고 거기다가 미장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석고무대를 하려면 보통 경량 목구 전에 현대적 건축은 어때요? 골조가 있으면 거기다가 합판이 아, 되고 다시 속고부터 또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거기다가 또 미장을 하려면 코팅을 하고 물리적 요치를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미장용 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폭폭폭 뚫려 있는 게 뭐냐면 물리적으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다 미장이 가능한 제품들도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장의 단계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미장의 단계를 보면, 어, 전통적으로 세 번이 기본이에요. 초벌, 그 다음에 중벌, 그 다음에 뭐 마감, 이렇게도 하고, 어, 용어이 1차, 2차, 2차, 3차로도 하고, 한세번 정도에 걸쳐서 미장을 하는데, 1번에 그, 천왕이 살고 있다는 궁궐는 18번이었어요. 18번. 했어요. 18번. 이게 세 번이라고 하는 거는 꼭세 번만 바른다는 게 아닙니다. 종류가 다른 미장제 세 가지를 3단계에 거칩니다. 실제 바르는 거는 여섯 겹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놀란 거는 우리나라 보통 드라이비트, 그죠 드라이비트라고 는거 아시죠? 스포지 대고, 어, 저기, 플라스틱 망하고, 그 다음에 황 미장제 바르잖아요. 우리는 한두 번에 그냥 바르잖아요. 어, 독일에 한번 가서 봤거든요. 일곱 번만. 단계는 높 우리나라는 이게 사실 건너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실해지고한 10년 이상 지나면 쭉쭉쭉 떨어져 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기술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어, 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통 미장제와 그 다음에 화학 미장제,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만드는 미장제와 아주 큰 재료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번째는 거기 들어간 알료가 화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뭐냐면 접착제 그러니까 천연 미장제드나 페인트들은 대부분 그냥 천연 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건 한마디로 화학본드라고 생각합니다. 거치. 그러니까 그냥 아무 티나 발라도 쭉붙는 거예요. 빛이 하지않고 그러나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은 거죠. 야.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계 미장들이 도대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이런 각기 오도시 일본입니다 각기 오도시라고 하는 미장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어, 환전지 천연 미장은 아니에요. 흙하고, 백신 헬타하고, 그 다음에 알료하고풀 같은 걸로 해서, 석회도 집어넣고, 그래서, 이거, 안에 있는 레시피들은 이 자료 다 나눠드리니까, 그냥, 기록 안 하셔도 돼요. 외벽에다 주로 하는 겁니다. 외벽에다 발은 빨리 붙죠. 그 다음에, 요런 거. 쇠로 된 솔입니다. 솔로 일정한 시간 지난 다음에, 드드드드 긁으면 저렇게 오돌도돌 오돌도돌. 옛날 건축에 이거 반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은 거의 없죠. 이게 각기 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건축에 외벽으로 저걸 많이 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에요. 어, 제가 어떤 요즘에 도시재생하면서 청년들이 어, 저 기법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시간 없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가르쳐줘다 못하더라고요. 어, 실제 그런 일들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어, 지금 이거를 만약에 내장에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할수 있는데요. 내부에 절대 굴곡이나 요철이그가 먼지 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모르고 저거를 내장에다 하시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독일 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 벽이 일본으로부터 받아 온 거죠. 일본이 우리보다 빨리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서구의 미장 기법도 받아들여서 독일 벽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어, 영어로는 대쉬라고 하는 대쉬가 휙 뿌리는 거예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일본 같은 경우는 한번 시멘트든 흙이든 석회든 상관없습니다. 한번 미장을 쓱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완벽하게 굳기 전에 저렇게 대나무된 솔 같은 거나 아니면, 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빗장 같은 거, 아니면 대형 솔 같은 거에다가 비장들을 탁 묻혀서 쭉쭉쭉 뿌리는 거예요. 이것의 물기나 농도에 따라서 이 표면이 물을 두들어 우글 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60, 70년대에 옛날 집들이 있는 곳에 가보면 단장들이나 외벽이 저렇게 에, 독일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많이 사라져 있고요. 어, 가끔 일본 근대식 건축물들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법을 잘 모르니까 복원할 때 이거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법이 좋은 건 뭔지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그리고 거칠게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어, 보수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한번 했는데 뭐가 거칠어 그러면 그냥 한번쭉발라주고 빗자루나 큰 소리나 어, 아니면 그런 데도 놓고 딱 찍은 다음에 축축축리는 거예요 이거를 상업적으로 크게 하시는 분들은 대형 분무기를 쓰는 거죠 근데 분무기 하면 그효과가안 나요 그러니까 큰 기계가 엎지도 저렇게 할 수가 있는요 흡도 되고 시멘트도 되고 어, 그 다음에 석회 미장도 같이 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근대 건축물의 외벽에 저렇게 따시까시란 가실 만지면 그렇 듯한 조빌병 미장 또는 대쉬미장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약간 벽오딱구거든요 그래서 벽만 미장이 좀 독특하게 되어있으면 계속 사진 찍는 거예요. 벽도 다 표정이 있거든요. 밋밋하게 되어있는 것보다 집집마다 다른 모양새가 있고 어느 동네 가면 벽의 미장들이 좀 재밌으면 훨씬 더그 거리를 걷는게 재밌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독일식 미장포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장에 탁 수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놓치는게 있습니다. 이플로팅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배워두시면 그냥 이해만 하셔도 금방 할 수도 있어요. 띄우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래가 들어가 있는 미장을 한번 바르고 어느정도 꾸덕꾸덕 굳어준 다음에 뭐냐면 평활작, 옛날 그 건재산 가면 밑바닥이 격자가 되어 있는 플라스틱 흙손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그걸로 슥 문질러 주는 거예요. 깎는 거죠. 살짝 깎아주면 프로틴 띄우다란 뜻이거든요. 원래 미장을, 모래와 그 다음에 흙이나 석회를 넣어갖고 미장을 하게 되면 숨겨져요. 모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거칠게 문질러 주면 얘네 모래 입자가 살짝 겉으로 드러나 그래서 이걸 띄운다란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이런 플로팅 기법으로 된 미장이 많고 그러나 아까 튀기기 뿌리기라고 하는 게독이치미장법이고저 누르기는 어떤 거냐면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아까처럼 뿌린 다음에 좀 기다려 그리고 흙성같고 넓은 수성같고 살짝 눌러주면 저렇게 주저앉아요 그래서 납다운이라고도 표현하고 레이스 앤 스킵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 그렇습니다 근데 누르기에요 또는 뭐냐면 한번 미장을 하고 흑선각고죠흑흑 넓은 것 같고, 쫙 붙였다 떼요. 그렇게 끈적하니까 올라오잖아요. 그럼 조금 기다렸다가, 너무 끈적한 게 사라지면 살짝 눌러주면 저런 벽들, 저런 벽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빗질을 합니다. 소리나 브러쉬 같은 거쭉 빗어버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물자국을 남기는 기법이 있습니다. 물자국을 남기는 저런 주로 롤러. 구멍이 뚫려 있는 롤러로 주 한번 미장한 다음에 쓱 밀어줍니다. 또는 어떻게 하냐, 아 뭐냐면 살짝 바닥이 둥근 어, 스테인리스로 된 핵선으로 문질러 주거나 나무로 된 핵선, 둥근 나무 로 살짝 문질러 주면 저게 물 자국이 나고요. 자, rock and roll이란 뜻이에요. rock이 돌이잖아요. roll, 루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장제를 만들 때 입자가 다른 두 가지의 모래를 쓰는 거예요. 아주 고운 모래가 있고 그 다음에 굵은 게 있어요 그러면 굵은 모래는 항상 걸리잖아요 원래 굵은 모래가 미장할 때 걸리면 쭉 긁혀요 이거 하자죠 사실은 일부러 그 하자고 그래서 저렇게 벽에 쭉쭉 긁힌 수직으로, 수직으로 수평으로 직으로한번더 어, 밀어주면 긁힌 자국이 나게 하는 게라겐놀이라고 하는 미장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지나다녀 봐도 내가 무심코 지나가지만 이렇게 벽의 위장에는 다양한 텍처 기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앞으로 이제 벽을 봐도 재밌게 볼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뭐 오렌지 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오렌지 필은 아까처럼 한번 그 뿌려주거나 아니면은 분사기로 누군다 뿌려준 다음에 좀 기다린 다음에 쭉 살짝 눌러주죠. 그리고 나서 거울 그 급에도 한번 칠을 싹부수로 해주는 거. 예요 코팅 한번 해주면 부드럽게. 오렌지 껍데기처럼 되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서양의 이런 많은 위장 텍스처링 기법들을 알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장 교육하시는 분들에서 직업 교육하면서 많이 하고 있으면서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뭐 원숭이 캣페이스라고 하는 기법들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미장 기법들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일부러 흑손으로 자국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동심원처럼 그리는,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나무 무늬를 그린다든지, 이런 미작 기법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근데 현대적으로 가면 더 멋있어져요. 조형적 미를 드러내기 착한 겁니다. 이게 다 흑미장, 석회미장이에요. 이건 시멘트 장이 아닙니다. 흑미장, 석회미장인데, 일부러 깎은 벽도 있고요. 공가를 한 경우도 있고 일부러 조형적으로 만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여러 개의 고리진 흙손을 이용해서 자국을 남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벽의 표면을 만드는 기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클레이웃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천연 미장 회사 중의한 곳이에요. 시골에서 시작했습니다. 공작 큰데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제품들이 전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가족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예.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밋밋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적 디자인, 현적 디자인이 점점 어, 많이 개발되어 있고 또 어, 상업적 건물 또는 뭐 공공건물 이런 데에 이, 인테리어 예, 고급 인테리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1번도 한번 다시 해볼까요 놀이치치시야계 놀이는 풀이란 뜻입니다. 근데 치치는 그냥 흙뭐 이런 것이고 시야계, 옛날에 이제 마감이죠. 어, 그 미싱한테 시야계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요즘만안 쓰면 돼요. 그럼 놀이치치시야계가 마지막 풀을 섞은 마감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해초풀을 쓰고요. 그 다음 아주 고운 풀을 쓴니다 그 밀가루처럼 고운 것입니다 색깔이 있는 흙. 그래서, 어, 전, 일본에는 뭐냐면 전국에 다니면서 색깔이 있는 흙을 사서 그걸 기계로 갈아서 봉다를 판매. 비슷하 일본에 제가 초청받아서 봤더니, 선인 집인데 초월 미생만 하고 그다음부터 2차, 3차를 못하고 있어요. 돈 벌면 한다고. 그리고 볕집도 원래 아까 말한 것처럼 잘라서 고추빠는 기계에다가 빨갖고 채한번친 거를 공렬해 넣어서 팔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농촌에 살 때도 뭐냐면 농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돈이 되는 재료 중에 하나이죠 근데 그걸 안 쓰더라고요 근데 홍조리 풀을 많이 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홍조리 풀이 뭐냐면 바닷가에 가면 미역 비슷해요 미역 귀 비슷한데 약간 빨간 풀?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밀려서 버립니다. 그 다음에 해산물 시장, 여기 뭐 바닷가 같은 데 가보면, 그냥 큰 부대자로 하나 해도 돈 몇만 원이 안 되는. 그래서 그걸 푹푹 끓이기만 하면 풀이 되는 것들이 많 없으면 그냥 가시마나 미역을 그냥 끓여도 그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놀이시하게로 다양한 색깔들을 내는데, 여기는 화가려고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 그냥 색깔 있는 흙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우리 p 티주이하고 질질 끓인데저 흙손이 뭐냐면 약간 라운딩 이 됐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번 바른 다음에 저걸로 이렇게 쓱 문지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저는 스테인리스 흙손이 없으니까 뭐냐면 나무로 된 둥근 흙손을 사용해서 씁니다. 만약에 둥근 흙손을 만들기 어렵다, 그뭘 하냐면요. PVC 파이프 자르면 돼요. 넓은 거. 그냥 거기다 손잡이 본드나 뭘 붙여요. 이렇게슥 해주면, 그러니까 물기나 풀이 많은 미장을 고운 미장을 한번 바르고 마지막에 슥 지나가면 이렇게 까실까실한 물자국을 남기게 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고운 느낌의 미장 감들을 없어야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뭐로 넘어가려면광수 어, 미장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드라고 카타드라고 하는 것 중에 카다드라고 하는 미장법은 뭐냐면 이 석회에다가 화산재 화산재, 그러니까 구운 흙 구운 어 우리가 화산토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구운 흙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만화의 주변, 벽돌 공장 벽돌 공장에 다 가고 난거 구운 흙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어요? 도자기 고자기 갈아버리면 다 구운 흙이예요그 다음에 또 많은 게 있어요 시멘트 산업에서 엄청 씁니다 어디 있을까요? 포항제 철 가면 많아요 고로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석회랑 그 다음에 이런 구워진 흙들을 보통 포졸란 재료라고 하거든요 이 포졸란 재료를 섞으면 이게 반응하면서 빨리 굳고 반수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구은 포졸란 재료와 석회를 갖고 이장을 하고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암소에서 나온 비계, 기름도 바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생석회를 물에다 집어넣으면 수화돼고 소석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생기는 강한 알카리성의 물이 있어요. 이걸 보통 석회수라고 하거든요. 그 석회수를 발라줘요 이 석회수가 결정층 들 침투되면서 결정들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스크에 계속, 어, 바르는 카타드라고 하는 미장법들이 예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이게 전 세계로 이제 퍼집니다 어디가 먼저라고 할수 없는데요. 자, 그래, 일본에 한번 어느 정도, 지금 여러,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석회 어, 미장, 입니다 그리고 화덕입니다. 하덕에 페인트 칠한 게 아니고 니장입니다. 일단 물을 뿌려도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어, 반짝입니다. 이게 도사식구이라고 하는 것과 류쿠 어, 식구라는 게 있습니다. 도사식구는 도사견 알죠? 도사견이 나오는 고양이에요지역입니다 어, 일본의 지역인데, 그래서 도사식구 식구는 석회라는 짐, 석회종라는 짐인데, 그다음에 류쿠는 이제 유구, 오키나와입니다. 어, 욕기나석회미장이가르요 비가 겁나 많이나요 그러니까 웬만큼 미장해 갖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발한 미장법 중에 하나인데 주로 맨 마지막에 바르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 간단한 거두개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우선은 석회에다가 겹집을 가늘게 잘라고 섞어요 그리고 1년이고 2년이고 뚜껑 딱다 묻어요 물 담궈놓고 그러면 볏짚에서 뭐가 나오냐면 목질개 풀이 나오는 거예요 볏짚은 기본적으로 규사 성분이 24%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그러니까 그 볏짚에서 규사 성분도 나오고 목질개 풀도 나오고 심지어 노란 물도 나와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도 그렇고 뭐 이태리도 그렇고요 우리가 와인만 빈티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빈티지가 뭔지 아시죠? 우리 술은 얼마나 오래 묵었어? 뭐 이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비싸잖아요. 석회미장도 오래 묵으면 비싸요. 그만큼 안정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그 자기 집에 이걸 계속 담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집 석회미장은 20년 됐어. 까불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상을 담궈는 거예요. 석회는 물속에 있으면 저렇게 반죽회는 굳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석회는 기경성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반응에서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공기와 반응에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볕집을 넣으면 이게 침투돼서 노란 물이 나오고 그렇게 볕집과 석회를 섞어서 숙성시킨 이게 발효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그래서 이걸로 바르면 비에도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특성이 특성을 갖고 있고 그냥 자꾸 문질러주면 반짝반짝 광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비싸지는거아 저기다가 또 먹물을 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러면 일본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코시오페스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코시오페스토, 이태리의 수경성 미장이에요. 그래서 그 베니스는 물의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의 도시 때 맨날 물에 잠겨 있는데 어떻게 거기가 습기가 집이 견뎌낼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베니스의 건축물들은 도대체, 얘네들도 분명히 천연 미장, 천연 몰타를 썼을 텐데,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뭐냐면, 지금 보시면, 붉은 화산토. 한번 구우는 거죠. 후전한 재료죠. 그 다음에 석회. 이것을 혼합해서 만든 거예 지금 보이는 건 시멘트가 아닙니다. 석회하고 붉은 화산토를 집어넣고, 거기에 적당히 골제 넣고, 바닥 미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도끼다시처럼 쨍! 하면서 갈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리석천들. 이게 어디까지 발전한 거냐면요. 인조 타일도 만들고 인조 타일을 만들어요. 이것도 지금 코시오베스트로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재미난 거. 어, 여러분 부뚜막 있죠? 부뚜막 옛날에 시멘트 없을 때그 옛날 정재간에 가보면 지금 옛날 정재가 옛날식 부엌들 경험 안 해보신 거 한번 손어 보세요. 난 옛날 부엌 가봤다 옛날 부엌의 정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한 부엌은 일단은 바닥에 시멘트가 없어야 돼 그냥 흙이야돼 근데 흙으로만 돼있는데 그런 거 아세요? 바닥이 꿀렁꿀렁꿀렁한데 바닥이 대하한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리고 부뚜만게 옛날에 시멘트가 없었는데 반들반들해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이나무재를 쓰잖아요. 자꾸 긁어내잖아요. 그럼 제하고 부엌의 바닥 흙이 계속 섞이잖아요. 나무재와 흙이 섞이면 얘가 화학적 반응을 으켜서 천연 시댄트가.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전남 장흥에 살때 누가 이제 구두를 붙여달라고 제가 구두도 잘못 씁니다. 구두를 놓을 때그 기존에 있는 구두를 파내고 거기는 흙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재하고막 끓음하고 섞여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석회를 집어넣거든요 모래하고 석회 집어서 반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발로데 이상하게 껌해요 시멘트 같아요 흙은 흙인데 그래서 아 그냥 재가 원래 있고 그름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냄새가 나면 홍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들 아씨 이거 어떡하지 근데 어쨌든 발로 놨더니 균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균형이 하나도 반짝반짝이 돼요. 제가 무슨 기법을 쓴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조사해 봤더니 전 세계의 나무재와 흙을 섞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겠죠. 화동 만들다 보니까 나무재 남은 그 옆에는 재하고 흙 섞어서 물발라붙그또 바르고 바르고 그러니까 효과가 좋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렇게 나무재와 흙을 섞는 기법이 전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기법들이 뭐냐면, 이 자료를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노트북에 여기 남겨놨으니까 같이 나눠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뭐냐면, 지오폴리머라고 하는 천연 시멘트의 기원이 됩니다. 지오폴리머는 예를 들어서 어 교각을 만든다. 그 물속에다가 해야 되잖아요. 빨리 굳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쓰요 굉장히 강도가 좋고요 물이 침투 안 해요 그래서 현대적인 기술이 있어까 그러니까 모든 현대적인 기술들은 다 과거의 전통 기술에 다 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포틀랜드 시멘트도 원래는 로만 시멘트, 강화, 포졸란제 화산토와 석회를 섞어서 굽지 않고도 만드는 그 로만 시멘트는 천연 시멘트로부터 온 거라 왜? 화산토가 없는 지역에서 그런 똑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막 쓰레기 같은 것도 갖다 놓고 막 그래서 막빼갖고 흙하고 섞여서 구워버리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고 이상한 잡것들이 섞여서 그렇거든요. 원래 시멘트하고 천연 시멘트는 나쁜 게 아니에요. 포털한 시멘트 제대로 만들면 에너지 많이 투입되는 것 빼고는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광택미장의 세계로 가겠습니다. 광택 따라 해보겠습니다. 광택은 연마의 결과다. 연마의 결과다. 여러분 얼굴이 푸석푸석하시다 계속 문지르세요. 광택남자. 자 나무 책상 옛날 나무 걸상 있을 때막 문지르면 반들반들이잖아요. 광택남. 쇠도 문지른 광택.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모든 재료는 계속 문지르면 눈에 보지 이 않는 입자가 평평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은 비공들이 막혀요. 빛의 반사가 일정해지면서 광택이 나는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리고 광택미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광택미장 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다. 손들어 보십시오. 네, 왕이십니다. 귀족십니다 이거, 이거 노예 노동입니다. 지금이야 자동차 광택내는 연막이 있잖아요. 그걸로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다 이거를 돌같은걸로 노예들 동원해서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면못했던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오츠 미각기라고 하는거에요. 미각기가 이제 막문지리 그런 뜻인데 오츠라고 하는건 신라시대의 사신들이 도착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국뽕이라고 해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그래서 나름 생각 그래 이 기술은 신라의 사신들이 전달는때 분명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오츠, 어, 미각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석회하고 그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빨간색, 색토, 마섬유를 지원해마섬유 그러니까 일본식 또는 어, 일본식 화지라고 하죠. 우리는 한지인데 화지. 각종의 섬유를 아주 체에처럼 그걸 집어넣고 바르는 거예네 번에 바르는데 이거를 어, 제가 한번 일본 사람들 바르는 거를 사진으로 봤는데 요만한 벽을 바르는데 여덟 명 정도 막달라붙어있던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진짜 고급 요정 이런데 아니 진짜 비싼 집 호텔 폰트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벽 하나 요거 이제 한데 천만 원 어, 막, 이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이 현대적 기법들과 적용하면서 많이 싸져. <웃음> 자, 이게 5층이 같기 센터에요 이거 미장입니다. 거울처럼 반짝는데 이거 흙공, 저는 이거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흙, 흙으로 공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오층이 같기 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타일처럼 생겼죠. 오층이 같습니다. 자, 저거 나무에 대해서 오층이같은니다 그러니까 석회 미장인데 나중에 어떻게 가, 가냐면요 우리나라는 5, 7이 발달했죠. 7기. 그래서 자개 같은 게발달했죠 얘네들은요, 미장으로 자기 효과를. <놀람> 그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결국 건축 기술과 공예 기술이 융합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저걸로 뭐냐면, 액세서리만. 합니다. 이게 현대, 지금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부로 식구입니다. 구로 부로 식구는 구로가 검다란 뜻이에요. 아까 그 토사 식구에 넣고 식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석회에다가 벼집을 넣고 숙성시킨 거. 거기다가 먹물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 먹물을 넣 때도 그냥 한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름을 긁어대 연통에서 그름을 긁어서 그거를 머위 위에다 쌓았갖고 그리고 그걸 땅에다 몇년 동안 숙성시켰던 걸 썼다고. 굉장히 비싼데 이게 뭐냐부잣집에 금고의 문과 덕체입니다. 그러니까, 미장을 그냥 벽에다만 한게 아니라, 가구에도 하고, 그 다음에 문에도 했다는 거 그래서 참 금고예요, 금보. 이것만 있는 것들을 또 얘는 좀 문화제로 삼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먹물을 그렇게 안 만들고, 어, 서해용 먹물을 쓰죠. 서해용 먹물을 쓰면 나중에 백화 현상이 일어나요. 하얗게 올라가요. 그래서 빨리 아마이돈 같은 기름으로 굽기 전에 한번 더 발라줘야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서양에서 광택 미장 어떻게 될까? 모로코에 타다랍입니다. 얘는 석회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석회 미장을 하고 모래도 들어가긴 하지만 주로 이제 거친 석회가 있어요. 석회 입자, 그러니까 딱딱한 석회 입자가 모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집어넣고 알료를 집어넣은 다음에 뒷다문지도죠 한번 바른 다음에 바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어느 정도 어, 딱딱해지면 거기다가 올리브 기누 비누, 올리브 기누를 액을 녹여서 바릅니다. 그러면 올리브 기누하고 석회랑 반응해서 일종의 기름때가 지는 거예요. 걔네가 기공을 막아주면서 반들반들반들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할때 어떻게 만들면 지 이렇게 하면 싱크대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벽도 만듭니다. 반짝반짝한 거울 같은 벽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거는 자갈로 문지르는데 노예 노동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서양으로 많이 전달이 됐고 지금 고급 호텔 같은데 많이 하는데 주로 뭐 하냐면 연마기로 돌리죠. 연마기로 돌리고 제가 실험해봤어요. 올리브 기도 처음에 사갖고 한번 해봤거든요. 처음에 빨래 비으로대봤어요 됩니다. 올리브 기가 훨씬 잘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게 제가 적정기술 활동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 비싼 거를 사지 말고 생활 주변에 있는 걸로 해보자 라고 하는 게제 지원이거든요. 그 그래서 뭘 했느냐 어, 친환경, 친환경 콩콩 최고 친환경 콩콩을 약간 물에 섞은 다음에 그거 갈려고 흙소를 쫙쫙쫙 미루잖아요. 그러면 차근차근차 차가 제일 잘 돼요. 비싼 올리브게노를 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얘네들은 타이밍이 예술이에요. 시간을 놓치고안돼 적절한 타이밍, 그래서 미장은 시간의 예술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제가 가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저 호텔을 어떻게 저 돌을 깎아서 욕조를 만들어서 그런 게 곳곳에 있거든요 제가 저렇게 비싼때 가서 잡았다는 건아니에못 잤습니다. 이건 뭐냐면, 벽돌로 쌓고요 석행장, 바로 타데라트 미장한 거예요 물을 담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양의 문화는 끊임없이 그리스에 화려했던 또는 이집트에 화려했던 석조 문화를 기리는 또는 모사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미장한 겁니다. 그래서, 목포대의 건축가 교수였던 김소희 교수가 가끔 전화 들어고 아, 선생님, 타데라트 우리 새로 이상한 집에 하려고 하는데, 그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세서한 번에 하는건 안되고 몇 단계를 거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든요 하고나서 성공했대요. 어, 그 두번 다시는 안하고 싶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노예노동이서자 <웃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기술자는 잘하죠. 그 다음에 이태리도 게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태리로 넘어가면 이태리는 뭐가 있냐면 대리석에는 왔잖아요그렇 대리석은 별별 것들을 다 하니까 그니까 대리석 가루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니까 모래대신 얘는 석회하고 대리석 가루를 섞었어요. 그 다음에 비누를 사용한게 아니라 아마인류라고 하는 비경성을 아마인류가 뭐냐면 린시드 오일 여러분 오일 스테인받을 때그 재료가 아마인류거든요. 그 아마인류는 고, 공기 중에서 딱딱해지면서도막을형성해요 그니까 아마인류, 그 다음에 알료그 다음에 대리석 가루 그리고 이런 석회를 섞어 갖고 문질러주고 그 다음에 어때요? 또 이제 석회수, 아까 말한 카라디에서 말하는 그 생석회를 반응하면 나오는 강한 카칼스의 물도 뿌려주고 뭐 이렇게 계속 문대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흙소로 안 하고 이제는 돌이나 이걸로 안 하고 연마기로 하는 거죠. 연마. 그러면 저렇게 나오는데 보통 저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면 베네치안 기법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미장 기법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석고 미장으로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반죽은 고기가 아니고 고기를 쓰는 게 아니고요. 어, 석고입니다. 석회하고 석고는 달라요. 똑같이 흰색이라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석, 석회는 석 그것이 공기 중에서 굳어지는데 6개월 정도 더 걸립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근데 석고는 20분 만에 1차 경화가 일어나요. 딱딱해져요. 물으면막 열이 나요. 석고, 석회는 굳으면서 줄어드는데 석고는 그렇지 않아요. 수충률이 작아요. 빨리 굳어요. 가벼워요. 그런데 이거 갖고 모양을 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발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석회에다가 일단은 색깔, 알료를 넣어요. 마음대로 색깔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냐면 물아교. 물아교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댑풀을 집어넣으면 석고가 빨리 굳는 걸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교가 없으면 집에서 그냥 실험해 보셔도 돼요. 석고를 만들 때밀가루 그냥 찹쌀풀을 내서 풀을 섞어서 석고랑 해 보면 천천히 굳어요. 그러니까 늦는 석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보통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고급 기능이라고 다알 얘기하지만 인터넷 지적은 다 나요. 뭐 우리 자동수평 미장 있어 그래갖고 쭉 뿌리면 바닥에 자동으로 깔리면서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중에 석고를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석고는 빨리 굽는데 빨리 굽지 않게 할때쓸때 때 풀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풀이 늦게 천천히 굽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얘네는 아교와 알료와 석고를 갖고 색깔별로 나눠서 떡시루처럼 켜켜이 쌓고 그걸 잘라 그래서 붙여놓고 그다음에 계속 갈아갖고 미장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이게 이제 스칼리올라라고 하는 기법인데 스칼리올라에 관심 갖게 된게 독일에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그 시골에 굉장히 오래된 유서 깊은 호텔인데 기둥이 막 노란색인데 황금빛이 나는 기둥이 쫙 있는 게대수 기둥이. 아니, 저거는 아무리 자연 속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대리석인데, 어떻게 저렇게 되나. 뭐, 독일에 오래 사, 살았던 친구들도 그게 궁금했대요. 제가 알아볼 게 이건, 그렇게 해놓으면, 이거 다 보시는 거, 대리석 기둥이라고, 여러분 이제 배웠으니까 만약에 외국 여행 지금 못 가시지만, 그러나 이외에 가시게 되면, 저런 걸 대리석이라고 부르시면, 아, 상식이 없는 겁니다. 대리석 안돼스 칼리올라나, 타데라프나, 마몰리노라고 하는 광택무요 이게 다석범이장으로 광택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건축물들에 있고, 어, TV를 보니까 옛날에 뭐, 저기, 김정은의 노동당사, 뭐, 비치전에 거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통해서 온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스칼리올라는 상감 기법으로 합니다. 뭐냐면, 가보면 있는 거예요. 탁자가 있어. 근데 돌탑자야 분명히 만드는 돌 느낌이야. 근데 이렇게 있어. 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스카리올라 기포. 그러니까 석고를 그냥 부어요. 석고를 그냥 쫙 붓는데, 그냥 부으면 석고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좀 섞죠. 대전발에 섞을 수도 있고, 석회에 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 안에다가 그망사나천 같은 걸 철근 넣듯이 집어넣고 쭉 부어요. 그럼 판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그림을 그려. 그림을 쫙미끄림그림 그림, 그걸 조각도로 섞으니까 파주잖아요. 파놓고 거기다가 아까 말한 스칼리올라 기법, 석고와안료와 아교를 섞은 걸 갖고 쭉 메꿔서 채워넣서 그림 그리고 갈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름칠, 아마인유칠하고 계속 문대주면 이게 꼭 자개로 만든 상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그, 이중에 인조 대리석을 만든 거죠. 상감기법으로 만들어진 스탈리오라 돌탁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찌그라빛도라는것찌그라빛으는 긁어내다 자 여기 보시면 아막 어, 무슨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이 있는게 뭐냐면 스태미장을 한스태미장로 한 그린거야 근데 부스로 그린게 아닙니다 얘네는 이 당시 17세기 정도 될때 뭐냐면 어 벽돌집이 유행했죠 이 치그라비토라는 기법이 유행했는데 우리 집이 벽돌집이 아니야. 근데 우리도 벽돌집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싶어. 그래서 뭐냐면 미장을 합니다. 바탕에 에, 색깔이 다른 미장을 두번 하는 거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하고. 그리고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걸 긁어내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죠 우리 옛날 초반기 때 보면 크레용으로 색깔 겹쳐치는데 긁으면 밑바탕 색깔 긁어나오데 똑같은 기법이에요. 이거를 남미 같은 경우 세겹네 겹을 해놓고 긁어서 아주 입체적인 그런 그림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짜로 만든 스그라비토 벽침, 벽돌이 아니에요. 두 번의 색깔이라는 미장을 섞는 을한 다음에 밑그림을 어떻게 그냐? 저렇게 유산지, 기름종이나 밑, 밑그림 그려놓고 거기다 대고 뻥뻥뻥뻥뻥뻥 송곳을 찌르거나 그다음에 안루를툭툭툭 쳐갖고 밑그림이 드러나게 한 다음에 조각도로 완전히 굳기 전에 다 긁어낸 거야 이렇게 하는 기법들이 발달을 했고 이게 독일이나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광고판 역할을 했다고 해요 역할. 이것도 시데라크입니다 지금도 지금 이거 하나요 중동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어,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에다 포켓지한 다음에 긁어낸 겁니다. 어, 긁어내면 돈이 얼마겠어요 인건비가 지금 있습니다. 자, 여기는 펜션입니다. 파세카라고 하는 파스카 리토비스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스그라피토가 유명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뭐냐면 펜션에 호텔 같은 데서 벽에다 적을 했는데 저게 페인트를 그리는게 아니에요. 이 나라의 민그 어, 국가적 저항 소설과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의 책 내용을 스그라피토 기법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페인트 칠한 거는 사라지겠지만, 이거는 건축의 일입니다 100년이 갈 수도, 200년이 갈 수도, 300년이 갈 수도, 100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석회 미적을 한 거는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어, 이태리 친구들, 뭐 이스라엘에서 온 친구들, 프랑스인들, 사람 한국사람들 한국 모아서 저렇게 각자의 자기 나라의 분양과 자기의 감수성을 갖고 스크라피토를 해볼 수 있도록 워크샵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스크라피토는 아니에요. 이건 분할 미장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분할 미장 벽화기법인데 그림을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로 다른 색깔의 미장들, 석회 미장들은 흥미장이든 이렇게 발라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남미에서 허물어진 헌집들을 고칠 때도 쓰고 그러니까 동네 벽체에다가 벽화를 그릴 때도 쓰고 그렇게 하는 정도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효과가 있어요. 일단은 도시의 경관이 좋아져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기술을 배우면서 어, 버려진 헌집들을 정말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기술 자체가 남잖아요. 이게 이제 커뮤니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는 거군요.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벽화들은 주로 이제 페인트로 밑그림단대 그리고 이제 어 색깔도 지정해 놓고 사람들과 같이 칠하잖아요. 어잘 그리면 괜찮아요. 꼭 나쁜 거로 저는 보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맹각이 없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지역과 전혀 맥락이 없이 그래서 오히려 그게 어 뭐랄까 시각적인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각적으로 별로 공해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건 좀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페인트 칠한 거는 어쨌든 쉽게 벗겨지게 되어있어요.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지역의 어떤 상징, 그지역의 공유하는 기업그 지역의 희망, 이런 것들을 담아서 잘 디자인이 된 이런 미장벽화를 하면 100년, 200년 남을 수 있는 어떤 유산도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기술을 그 지역사회에 남길 수 있는 이정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그면서 남미나 유럽에서 많이 이제 북유럽도 많이 이런 미장 작업들을 계속 시민들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스텐실 기법은 뭐냐면 이렇게 무언가를 문양을 그린 걸 대고 구리에다가 그 한번 더 칠을 하거나 그런 거예요. 스텐실 기법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장에다 적용할 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각이 되는 양각의 문양이 드러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주로 지금 보시는 것도 미장을 한 겁니다. 양각으로 드러나요. 지금 이 문양들은 뭐 제가 꼭썩 좋아하는 건 아닌데 예,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문양들을 살려 갖고 양각으로 미장하면 저렇게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귀찮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 뭐냐냐면 레이스 하시죠 레이스. 레이스는 이미 문양이 이쁘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고무로 된 레이스, 이런 거. 근데 문양이 너무 작으면 잘, 미장 반죽이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 문양이 좀큰 거를 사용하고 그 위에다가 미장을 한번덮어르게딱 껴내면 이런, 어, 문양이 양각으로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무로 도장을 해요. 도장 기법이 있습니다. 도장을 팝니다. 그래서 그걸로 쭉 밀어내거나 또 레이스를 치고 완전히 굳기 전에 툭툭툭 두들겨서 깨내면 굉장히 섬세한 문양을 뽑아낼수 스탬프 기법이라고 하죠 도자기법 어, 이런 얘기도 하는거 고요도기에서 쓰던 거를 미장에다 갖고 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양을 새겨 놓은 목봉을 만들어서 그거를 벽면을 쭉 밀어내는 거예요 그냥 밀기가 그러니까 양쪽 밑에 이렇게 그 롤러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밀어내면 문양을 내기가 좋고 그러니까 이런 목봉에 관련한 기술도 발전하고 미장기법도 발전하고 이렇게 되는거죠. 자이 고테라고 합니다. 고테. 미장입니다. 고, 고대가 고 뭔지 아시죠? 고대. 흑손을 고대라고 하잖아요. 에가 그림이란뜻이냐 그러니까 흑손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일본에도 그런 기법이 있었는데 일본의 원래 전통기법에다가 얘네들이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니까 서양의 기법을 받아들여요 그중에 이태리나 영국의 천정미장 옛날 그 서양영화들 보면 천장이 막 문이 있는 거 보시죠 그게 석고로 하거나 석회로 하는 거거든요 그 기법을 배워옵니다 그래서 짬뽕을 시키면서 서양의 천정치장미장과 일본 전통의 이런 고대라고 하는 걸 섞은 사람은 당대에 네, 어,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된 거냐 상하이 일본 영사관의 영사관을 만들 때 일본 시대가 근대미장할때 중세건축물도 흉내를 많이 내잖아요. 그 기법을 적용해서 배워와서 일본에서는 미장의 신이라고 하는 모습을 듣기도 했어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장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천장은 서양입니다. 스타코듀로라고 합니다. 스타코듀로는 어떻게 하냐면 석회하고요. 어, 석고하고요. 그 다음에 대리석가루를 넣어요. 그걸 섞고 갖고 하면 섬세하게 대리석가루가 섞이지 않으면 저렇게 섬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혼용되는데 어, 잘 보시면 저런 시장 기장 있잖아요. 우리가 저건 진짜 고급 건축물에서만 되는데 이걸 미리 기성품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저 f i p 아세요? f i p 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미리 말 놓고 저런 그 조경마대 같은 걸 한번 깐 다음에 쭉 뿌려 그리고 다시 천 깔고 쭉 뿌려 천 깔고 또쭉 뿌려 그럼 얘가 석회석고와 어, 이런 조경마대 같은 것이 섞인 가벼운 저런 문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거 벽에다 이렇게 바른 줄 알았어요 바른 것도 있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요것도 이런 것 저기 지금 아치형으로 돼 있는 대리석처럼 되는 것도 옛날 건축물들을 보면 대리석이 아니면 그냥 돌을 깎은 게 아니라 석회 나 석고미지한 석경이거요 자, 넘어가는데 제가 그 설명 드리면 이 천장들을 다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장이나 매단, 그 위쪽에 철근이 있거나 그 와이어가 있거나 이런 걸다 매단하고 있어. 그래서 아주 화려한 아 어, 그. 극장에 저런 치장 지붕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매단입니다. 천정을 매단 형태다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기성품, 천장 미장재를 만드는, 어, 기성품을 만드는 공장들도 많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저 기술을 갖고 있어서 어떤 미장 장인들은 이런 것만 해. 그리고 옛날 건물들만 복원하는. 그러니까 보건축만 보건하는 미장 전문가들도 북미도 있고 이태리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미장 장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자, 술 광고 아, 맥주 광고, 술 광고 나오면 누가 나오죠? 스타는 못 나옵니다. 스타는. 이 사람 미장 장인이야요 하사도라고 합니다. 미장 장인이요. 에 일본에서는 거의 스타크래 TV에 등장하고요. 전시하고요. 외국에 초청받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30대 중... 그 18세부터 배워. 근데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잡지도 있어요. 그 자기는 잡지에 나온 게다 미장 센프군요. 이 사람의 특징은 어른 세대, 자기의 선대 세대가 갖고 있던 미장이 아니라 회화적 미장. 그러니까 일본의 느낌, 자연을 담은 평화적 위장을 개척한 사람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이 사람은 스타급 이장 그래서 이것도 위장로 만듭니다 주인가서도 지하철 역입니다 지하철 역인 지붕 위요이 사람이 하 물론 제자들하고 뭐 데리고 왔겠죠자이 사람이 또하 겁니다 그리고 그음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구수이나오자 잘생겼죠 아우 내가 봐도 잘 남자가 봐도 잘생겼 이 사람은 3살부터 미장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아, 이 정도는 돼야 돼. <웃음> 그래서 23살에 독립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아, 이제 아버지 친구 같다 그러면 난 맞기만 하고 내 맘대로 못해. 그러면서, 아,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 부모 세대를 거역하는 청년 세대가 나와야지, 봤지만 23살에 자치인의 미장 미장을 차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다루는 몫이 아파거든요. 이 사람의 특징은 조소적 미장, 조형적 미장 이렇게 또는 이렇게 작가들과 함께 도회작가들과 함께 또는 이렇게 그러니까 미장이라고 하는게 단순히 밋밋하게 쭉발르는게 결코 아니다.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바꾸는다. 이제는 일본에서 그 다음에 이태리에서 북미, 유럽에서 미장장인들은 굉장히 돈 많이 벌어요. 많이 벌기도 하고 인정도 받고 장인으로 대우도 받고요. 그들은 교육자이고 그 다음에 예술가이고 전통 장인인, 이걸 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지 않는지, 제가 어, 크리티니 미장공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 거기서 이제 몇 년째 아이들을 가르치, 가르쳤거든요. 많이 안 와요. 어려우니까, 힘든니까 맨날 삽질하고 흙성질하고 도망가는 놈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남은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강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그냥 미장 배우면 노가다 밖에 안된다 경쟁이 안돼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잘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술적 미장을 해야 돼 표현적 미장을 해야 돼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기술의 내용에 대해서 영상으로 글로 강의자료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라 그 다음에 자기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할 수 있는 예술가가 되라 앞으로 의 시대는 이런 융합적 기술을 갖고 있는 장인이 대우받는 시대가 될 거다. 모든 사람이 드론과 3D 프린터 갖고 먹고 살지 못한다. 나 인터넷 뜰때다 인터넷을 먹고 살줄 알았어. 시간 지나니까 다 최악의 3D 노동 중의 하나였더라.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드론과 3D 뜰터도 모든 아이들이 다그로 간다. 바보 짓고 미친 짓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런 길을 개척하는 것이 훨씬 더 블루 옵션이 될수 있다. 음.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도시대생 하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내가 뭐, 곳곳에, 네. 최근에 태백, 산척, 그 다음에 저쪽에 해나부터 갔고 어, 근대 산업부산들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에또대구에 안경 사업 있던 데를 가기도 하고, 이렇게 근, 어, 유주시설 문화재생 사업에 이제 어, 조사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관심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근대 건축물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오래전에 지었던 것들은 널외라고 하는 것에 석회 미장이나 시멘트 미장을 해서 어, 집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벽 안에가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둥 사이에 양쪽에 쫄대를 이렇게, 그, 저렇게 박아놓고 거기다가 그냥 미장을 한거야 그래서 시멘트가 많이 나올 때는 시멘트를 발랐고, 그게 없을 때 석회를 바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급집들은 안에 그냥 박지 한번더 붙이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걸 제대로 복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는 일본 기술자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보지시죠? 이게 미장이, 미장이 아무리 어려워 근데 그것들은 이제 뭐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 이제 그 가끔 아치가 굉장히 아름다운 서구의 건축물들을 보잖아요. 그게 벽돌을 쌓거나 돌을 쌓지 않은 것도 많은 거예요. 이렇게 널의 기법으로 나무 위에 틀을 만들고 거기다 미장을 해서 마치 그것이 돌처럼 그 다음에 또는 벽돌을 쌓은 것처럼 어, 만든 사례도 많습니다. 현대적인 것은 널레를 붙이기 어려우니다립 그러니까 라스라는, 게, 립이 갈비란 뜻이든요 라스가 많이 라이에요립 라스라고 하는 스테인레스로 만든 철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양의 이발쇠를 담은 막 독수들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고 저기다 라운딩된 그런 벽면들을 만들 때 현대적으로 이렇게 네, 그 널레기법들의 변형 되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그들은 저한테 이제 미장을 배웠던 청년들이고 그 청년들과 함께 본인들이 배웠던 것들을 기법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시를 한 것이고 이제 전시를 많이 했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미장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미장은 과거의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곳곳에서 미장을 하고 있고 현대적 미장제들을 여전히 쓰고 있다 근데 그 모든 시멘트와 스타커라고 하는 현대적 미장제들의 모든 기관들은다 전통 미장에 유래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전세계 많은 곳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만들는데 이게 자본이 많이 들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미장 아주 크게 재료를 만드는 데는 조금 공장도 있고 그래요. 막 흙을 갈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 미장을 하는 사람들은 기술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뭐죠? 반죽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반죽기나 교반죽을 통에 담아두면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봉고차 같은 데 조금만 차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일들을 하게 돼요. 여성들이 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지역에서 어, 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때 이런 지역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 지역의 공예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가치로 다시 한번 살려내는 것에도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질문 있으면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없습니까? <웃음> 네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자료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그 관계자 통해서 나눠 가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그리 조금 말씀드리면 앞으로 제 계획은 어, 그 순천뭐 그다음 서산, 아, 논산 뭐 이런 데서 앞으로 이제 도시재생행을 하더라고 청년들하고 큰급을 전체를 하기는 아직 청년들이 그 준비가 안 됐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미장옥 기업들들좀 계속 해나갈 생각이 있고 이미 이제 얘기가 어느 정도 되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그런 청년들이 실제 빈집 앞으로 우리가 빈집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빈집이 저는 지역 농촌지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공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고쳐서 쓰게끔 하고 그런 현장에 감사로 또는 장인으로 어, 또는 때로는 업자로 아 이렇게 투입해서 나름대로 일자리를 창성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좀 갖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걸 마쳤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면 되고요. 어, 강사님 통해서 저희가 좀더 배울 수 있는 교육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배웠던